여기서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건 없었다. 역시 하트는. 아니야, 근데 하트에서 은근, 은근 잘 나오지 않아요? 은근? 액땜했다. 맞아, 액땜했어. 이거 원래 첫, 첫 10부분 재물 바치고 가는 거야. 1회 갑니다. 확정 지금. 10회.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리타! 나와줘 리타! 어? 무조건이, 왜 무조건이 돼왜 보라색이야 바뀔 거지 여기서 아.. 한계네요 한계긴 안세이 어? 렉 걸린다고? 유튜브가 이상한가봐 니가 어. 왜좀 좀... <웃음> 뭐야 왜이래 유튜브 왜 끊겼지? 렉복 한... <웃음> 갈게요 아 불안하다 10보 20보 얼마만에 쌀이 나올 것인가 두번째 음.. 아 첫.. 앞부분 루피 나왔습니다. 보라색은 오질랑이 많이 나오네.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. 제발.. 어! 30보 30보 나와줘 아, 미 실리스. 솔저 <웃음> 이글 참전합니다. 아저씨. 어. 아니 이해정 테트라를 좋아하는데 좀이 <웃음> 아, 실리스가. <웃음> 돌아주라 돌아 도라는 삼돌이에요. 하나 보으면 <웃음> 빛나지 않네. 30분 만에 첫살 후에 40, 50? 으흠. 자, 이번 이번에, 이번에 또3 0복제야3 30뽑제. 0제3 30뽑. 0 제발. 내 손이. 내 손이. 근색 <웃음> 잠깐만. 어, 잠시만. 잠시 30폭. 30폭. 3 0 제발. 오! 두개야두 개, 두 개, 두 개. 두 개. 아직 희망은 있다. 아, 돌아, 돌아, 돌아면 가능, 가능해. 오! 아우 근데 여기는 미실리스가 아니라 테트라 맛집인가 본데? 미실리스는 <웃음> 기니가안 보이고 테트라만 떴어 지금. 자 일단 돌아. 하나 더 남았습니다. 하나 더. 아, 엘리시오. 리션 폴리 일단 돌아. 돌아 완성했습니다. 돌아 완성했으니까 깰까요? 워크반. 힙 아. 두둥. 이, 오늘 한번도 안바뀌지 않았나? 보라색에서? 하, 안 바뀌지 어아 뭐지? 이 뭐야 이 하나야 30분마다 한 번씩 나올 것 같은 기분? 아니겠지? <웃음> 오! 바뀌었다! 20분만에 나왔어 이번에 제발 리젤리스? 보라색 가서니 <놀람> <놀람> 여기서 아이쿠 내 실수 여기서 다말씀하십시오다 갑니까? 몰드깡? 몰드깡은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미드 퀄리티 아, 이거 사서? 다 안갑니까? 몰드? 확정 몰드 법적에서 받아야 된다고? 법정 몰드가 있어? 아 이거 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걸 까면 됩니까? 그래서 자 100% 너, 너는, 미실리스냐? 너는, 너는 미실리스냐? 제발! 근데 이게 확률도 낮지 않냐?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봤을 때 현명인 계정은, 테트라가, <웃음> 테트라가, 테트라, 음, 테트라 계정인 것 같아, 어떻게 생각해? 애매하다, 오케이.